못 잡고 에이. 58년 개띠 맞지? 내가 코어준거 아니야? 4 어, 오케이. 8개 58개. 58개. 58개. 58개. 58개. 5와개와8와 어, 여파 더. 여파하여파옆 하나 더! 로이이 이쪽으로. 이쪽으로. 이쪽으로. 이쪽으로. 으로 이쪽으로. 이쪽으로. 이으으이 미래 미래다 그런 얘기 나올 때 듣고 최근에는 잘못 듣고 있는데 조만간 또 들어줘야겠네요 여러가지 그쵸 센스 향이 부러워 어우 창문 무서운데 그쵸 아우 작지 창문형 안 빼노 짜대 창문 나는 나네 오라 아, 누구지? 대체 아, 렛 네, 래퍼요. 아하하, 급한 형이구나. 오케이, 박군 형아, 들어가요. 아, 문의... 숨리 하셨습니다. 들어가시면 꿀잠시면... 아, 쌉다장님 200키로 가서니다 아, 실패했는데... 어, 다음에 100안방 같이 하시죠. 아이고, 감사합니다. 200키로는 있어? 덕분에 또 미션 재밌게 어, 했네요 어, 뭐. 감사합니다. 어, 아, 아, 아이, 아이고. 아이고, 폭포병. 주종 M16이시라구요? 네. M16 단발 견투? 어 오케이. 질긴 가시죠. 어, 옆 하나 더, 옆 하나 더. 옆, 옆. 동석이 형 어디 가시노 일찍 고 폭탄이 설치되었습니다. 큰 후배, 아버렸죠 자, 하나, 둘, 까지고 뒤에 자, 설대 있을 것 같으니까 폭가 주면서... 뭐야, 아버님, 가위 하였습니다. 예, 제포, 어디 갔죠? 아니, 뭐야, 나 순간 휠, 휠, 그휠 돌아가지고. 아, 아, 니네 뭐죠? 동현씨? 뭐 나오나? 아니, 없어, 없어. 선방 하나 조심. 아, 나! <웃음> 아, 뭐가 나? 야야 내 앞에. 아군이 승리하셨습니다 오케이 다진 들어가세요. 즐배 가세요. 아니야 일부러 본거 아니야. 야 아, <웃음> 오늘 일단 난리다. 맞이 뜬지기야 그거. 오명규. 오잡고. 네. 년 어. 개띠. 맞지? 내가 풀어준 거 아니야. 자,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한발 하나. 한발 하나. 하나. 뭔데? 뭐. 짝대랑 4대일 싸움 중. 죽었고 <목소리도> 짝대 사대일 싸움 승리. 응, 새벽에 안 하고 요 이제 데그 밤낮 바뀌고요. 아, 이거 한번 할까? 오랜만에? 아니, 근데 운동을 칠 수는 없잖아. 아, 비속왜이러 많아? 와? 와우, 와우, 와우, 뭐? 와우, 와우, 나이 아군이 아습니다아 <웃음> 이거 나 잘하면 나폭통 스피드업 뜰수 있었는데. 한번 어면 뺏겨야지. 아깝다 갔다 근데 작티 이렇게 많이요, 이렇게. 아, 흘렀다. 아, 다. 선 발이, 선 발이. 그거 가시고. 작티스 가시고. 가시고 어? 어? 아니 뭐아안 맞아 안 맞아. 이걸 안 잡아 주네. 응. 내가 다 하랬어. 뭐? 아, 15... 아, 15... 어 동시 에 접속은 유리야. 동접자 뭐한멕시멈한2천명 아, 나오죠? 딱 뒤다닥 뒤. 전의 시간대. 다 아, 들어갔다 들어갔다. 어, 뒤는. 접속 갔어그 정도면 가게마닙니까 게임 갔다. 자체는 가게미지 가캐 없어. 터세가, 터세가 있어야 되 솔직히, 좀 힘들죠? 아군이 솔직히, 배그나 뭐, 서든보다는 힘들지. 그게 현실이긴 하죠. 그래도 또, 추억의 게임 아닙니까? 제가 또, 배그도 같이 하고 있지만, 방송을. 간간히 그래도 지금, 100분이나 봐주시는데, 열심히 해야죠. 발로는, 초반에 그, 베타 서버 때 했었어요. 근데, 출시하고 나서는 잘 못했죠. 어? 막 아니, 오맨하고 깜빡, 막 썼었는데 깜빡 어디 갔노 발로도 재밌던데요? 깜빡하나? 근데 뭔가 제대로 막 뛰어들기가 좀시장이 지금 이제 보면은 발로 같은 경우에는 프로리그 그제 방에 오던 친구 지금 프로 뛰는 어, 친구 있다, 있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좀 연령대가 너무 어리잖아요 프로 라인을 하려면 생각보다 발로가 잘 돼가지고 한번 해봤을 걸 집었어요 제대로. 빈니 형님 만요 뭐 잡았어? 개비, 개비, 개비, 아군이 승리하 지금도 늦지 않았다고요? 아까 있다고 얘기했는데 도나 <웃음> 어, 어 네, 좀좀그 가능성 좀 있어 보입니까 <웃음> 형님? <웃음> 지금 샷발로 봤을 때? 새벽 새록, 새벽 어떻게 생각하냐고? 토요 힘들 것 같은데 왠지 한번 당길까? 새벽 사람 있겠나? 동근님, 안녕하세요. 음, 맞아, 맞아, 맞아. 그러니까 전통 FPS. 그러니까, 배그나 이런 게 아니고. 이, 이, 이, 이, 이, 지금 이 스포, 스포 이것도 전통 FPS잖아요. 원래 5대5가 국룰인데, 요새는 클전이 없다 보니까. 아, 2층, 2층, 2층. 2층, 2층. 층 오케이. 2층, 오케이. 폭판이 설치되었습니다. 이쪽오케 i 이 s okay. i t 라고할 a 아 i t 있는데? a y 있어 있어. 오우 y It's okay. It's okay. i t 되는데 근데 발로 해보니까 네. 그 발소리가 안살려면 계속 걸어다녀야 되더라 k 요 y i 조금 o k 던데 오케이, 비니 형님 확인용. 근데 재밌긴 하더라고. 요 간간히 해보면 해요 진짜. 나름 그래도 스킬 꽤잘 썼는데. 지금은 다또 고인물 됐겠지 사람들. 그죠? 오오오오. 오오 어, 뭐야? 잘지가 아야야야야야. 아야, 아야, 아야. 이어파나. 생각생? 오. 이 층. 이층 분이 주셨네 <웃음> 전방 뚫렸다 하신 폭탄이 설치되었습니다. 아베이킹이어 아, 뭐. 상당히 좀 분석 전략적이시네 그래서 형님 그 방송하는데 하고. 이 조만께 외함은 조금있 게임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그죠 적배 하나, 적배, 원 하나 또 메라 세팅. 발로란트 3에 한번 놀러 가봐야겠네죠. 아군이 승리하였습니다. 근데 솔직히 완전 정통은 아니긴 하지. 스킬이 들어가니까.